왔다. 와 대로 꽂혀 나오고 있다. 아! 2019년 5월 3일. 스타도 고! 공포방송 넘버 no. 1 지금은 또맛시대 가자 신속히 동하라 Follow f 때에 따라서는 어, 화면을 밑으로 좀 내릴 수도 있어. 이거 좀 이해해주십시오. 위에 여기 상호라든지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편말에 이게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좀만 이해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아셨죠? 있어, 누구 있어? 혹시 밑에 분명히 왜듣겠습까 뜨고요. 이따.. 다... 따따 다... 우리 영동이가배기 고맙다. 이영동아 고마워, 뵐게. <놀람> <놀람> <놀람> w 응? h 와! <웃음> 뭐야? 와, 대로 꽂혀 나오고 있다! 아! 거기 있지. 나 그런다고 가지 않아. 떨어져. 누구? 누구야? 떨어져, 떨어져, 떨어지라 했어. 나는 말해서 떨어지라고 문 넣고 떨어져, 문 넣고 떨어져, 문 넣고 떨어지라, 문 넣고 떨어지라. 거기 있지라고 거기 있지라고 그만 해라 이 그만해라 이 사발면아 그만하라 봐봐 그만하라고 너 혼자 아니지? 혼자 아니지? 혼자.. 들어와.. 누구랑 같이 있지 지금? 나 죽일라고.. 죽이려고. 나 죽일라고.. 죽이려고. 나 죽일라고.. 나 데리고 놀라고.. 누구야? 하나 어있어 하나 어디 있어? 하나 하나 어디 있어? 켁켁 어? 오! 이거 백번 빙이다 백번 천번 생각해도 이건 빙이다 나 자체를 원하는구나 하나, 하나가 나를 결란시키고 하나는 기회를 엿보고 있고 이거 백 번, 천번 생각해도 딱 그거밖에 생각이 안 들어, 지금. 하나는 나를, 주위를 분산시키고, 하나는 나한테 들어올 타이밍만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아.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뭐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 하지맙시다. 여기서는 여기서는 하지맙시다. 예. 여기서는 하지맙시다. 예? 둥글둥글하게 갑시다. 예. 여기서는 둥글둥글하게 갑시다. 어... 어... 어. 누구야, 둘다 와, 와, 계속 랄아